굿샷 야네가 제일 잘 친다 굿샷 야 멋지다 드로우까지 걸렸어 굿샷 나이스 온 와 굿샷 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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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이 야, 그늘 비켜. 오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똑같네. 예, 굿. 드라이 진짜... 오, 오, 오.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, 아 오케이 아 마무리 아오 마크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마무리 할게요.